안녕하세요 이지 쌤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지 쌤이 지금까지 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벌써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10년 전쯤 2010. 12년에 강사 생활을 시작한다고 라 해서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 파워포인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파워포인트 블로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 이지세상이라고 하는 블로그였어요 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대학생인데도 대학생의 강의를 하게 됐고 대학생인데도 직장인분에게 강의를 하게 됐었던 힘이 되어줬던 었게제 블로그였는데 그 블로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좀 한계가 보였어요 어떤 한계가 보였냐면 글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제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독자님이 저에게 뭐 메시지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자료 가 자체가 아예 없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하는데 도저히 글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내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트북에 있는 그냥 내장된 마이크로 해서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블로그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괜찮은데 차라리 내가 이 강의를 글로 적는 것도 그렇지만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공간을 찾다 보니 유튜브라고 하는 곳을 찾았던 거죠 2015년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이제 대도서관님이나 한창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그 유튜브 자체에서 수익화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몇년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 이거 꾸준히만 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것 같고 내가 거기에 미리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정보를 미리미리 올려놓고 선점을 해 둔다면 어, 내 채널에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많이 봐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오프라인 강의를 더 많이 갈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2015년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그때 찍었을 때제 목표로 삼았던 게 나는 향후 1년 안에 10만 구독자를 찍을 거야 이랬거든요 <웃음> 근데 그 10만 구독자를 5년 만에 찍었죠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아,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아, 코로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2월 작년 2020년 2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포항에서 강의를 딱 마치고 그때부터 강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너무너무 압박감이 심했죠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여태까지 올려왔었던 온라인 강의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었던 것이 갑자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파워포인트 강의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어 이지쌤 혹시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찍어야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갑자기 줌 강의던 그런 온라인 강의를 찍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그쪽 강의 가능하세요? 라고 이메일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즉 제가 여태까지 수년 동안 올려왔었던 그런 콘텐츠들이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 이것도 뭐지?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얻으면 훨씬 더 좋고 또한 나누면 또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분명히 생긴다고 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왔었던 건데 아예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루트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강사분들도 계실텐데 오프라인 강의 진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온라인으로 특히 줌이나 웹엑스, 그리고 팀즈, 그리고 구글 미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강의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지식 콘텐츠 같은 거 만드는 강의를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쯤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찍어 왔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라는 이지쌤이라고 하는 사람을 브랜딩을 해 왔던 건데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오프라인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리고 공간 그런 제약들이 점점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식 전달 같은 것들 할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니까 아 내가 오프라인 강사로서의 삶도 좋지만 온라인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좀더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80이었어요. 온라인 한20 정도. 근데 20인데 10만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심리적인 비율이었어요. 심리적인. 그런데 어, 좀 바꾼 거는. 온라인을 한 비중을 40에서 50 정도로 바꾸고 오프라인 한50 정도로 바꿔서 이제 그두 가지가 좀 시너지를 낼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더 공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진짜 강사님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진짜 온라인 강의가 많아졌고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요즘에 들리는 말이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온라인은 작년엔 필수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게 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당연히 원하는 곳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을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나 아니면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꼭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고요 그거 됐고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라 해서 온라인 강의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기업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들 또는 어 교육 담당자들이랑 친한 어떤 강사님을 만났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아끼고 있다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예산보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높았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좀 높아요 왜냐면 단가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온라인이 사실 단가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높아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어치가 온라인 강의 안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담당 담당자 님들도 예산을 좀 아껴두고 오프라인 강의로 최대한 돌릴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해둬야 된다 올해 그래서 저 또한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강의도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스킬 같은 것들을 좀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 패들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웹사이트 안에 포스트잇처럼 붙여 놓고 설문조사를 받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협업을 할수 있게끔 해준 건데 그줌 강의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팀별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그 팀별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패들렛인데 그 패들렛이라고 하는 것을 오프라인 강의 안에서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업물들을 손쉽게 바로바로 볼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포트폴리오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에 쓰이던 스킬을 오프라인에서도 분명히 쓸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이 이지쌤 채널 안에서는 강의법 같은 것들을 올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강의법이라든지 그런 강의 스킬 같은 것들은 이지스 오피스라고 하는 채널에만 올릴 건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좀 주저리주저리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강사로서 어떻게 올한 해를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받아들이긴 나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 강의 스타일이나 강의 같은 것들이 어떠신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 또한 그걸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